I just wanna share the i t h you 우리가 10년 뒤에도 음악을 하고 있다면 과연 없어질까 너와 내 problems yeah. 난 모두가 잘 되길 빌어 이 말이 거짓말 같다 해도 확실한 건더 이상 상처를 주기 싫어 For real, yeah Cause nobody perfect, I know it 이제 와서 보니 세상이 우릴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 물론 나 훨씬 빼던는 것보다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사실 너도 알잖아 대피한 고백 당장에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 그래도 말야 더는 걱정하지 말어 모든 게 지나면 웃으면서 보자 미미 이모테 끝나잇 내일이 오면 사라져 버릴 것들에게 더 이상은 정을 주지 말자 내일이 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사라질 거야 너무 걱정 말자 For every night to survive the day, they'll be okay Okay.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겠지 그때 난 손목으로 시계 보겠지 yeah. 이 또한 지나가진 내 열두 시간 And I just wanna s a r t e r e t h 친구는 떠나고 나 혼자 남아 I don't wanna be alone but 다들 살아남기도 바빠 닮아가진 모두가 Like boy you e t t e r pay me proper 그래 나도 알아 형은 난건 없잖아 당연하다고 믿어왔지만 생각보다 더 외로워지 걸 어른이라고 부른다지만 절대로 익숙해질 리 없지 너와도 연락이 뜸해졌지 서로 가는 길이 멀어져 아 내일이 온다면 예전과는 달라지길 언젠간 너와 만나서 옛날 얘기하듯이 쉽게 꺼냈으면 해난 말했으면 오늘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나는 기도 해뜨고 해지고 해진 나의 신발 oh, yeah. 해뜨고 해지고 해진 나의 신발 여기 지압방은 너무 어두워 내일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더 이상은 정을 주지 말자 o oh. 내일이 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사라질 거야 너무 걱정 말자 For every night there's a ride a the day, they'll be okay be okay Tomorrow Tomorrow 눈을 감고 노래 부르면 몰랐던 답들이 내게 다가와 손을 건네고 보지 못했던 감동을 너는 보게 될 거야 It's alright